여기까지 오느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는 모델을 만들고 학습시키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. 또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코드를 이루어지는지도 알게 되었어요. 이것으로 충분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이 수업을 미래로 유보할 졸호의 기회입니다. 우리 모두 졸업생이에요.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한편 조금 더 많은 것이 궁금한 분들에게는 입학의 기회이기도 합니다. 입학하신 분들과 곧 함께 나누게 될 지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입학을 미래로 유보한 분들도 어떤 주제들을 배우게 되는지 정도는 들어보시고 떠나는 것이 어떨까요? 자, 입학 설명에 시작합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이용한 데이터는 열이 두 개였어요. 아주 간단하죠? 온도가 독립변수, 판매량이 종속변수, 만약 우리가 학습하고 싶은 데이터의 열이 수십 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인이고 여기 있는 끝에 있는 저 데이터가 결과라면 도대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학습하면 우리 모델의 실체는, 정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?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예요. 이러한 궁금증을 채워드립니다. 한편 텐서플로우는 딥러닝을 위한 라이브러리라고 할수 있습니다. 딥러닝을 이용하면 아주 복잡한 모델도 만들 수 있거든요. 딥러닝은 한국어로는 깊은 학습 정도로 번역해 볼수 있으려나요? 사실 우리가 배운 노, 내용만 놓고 본다면 깊은 학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. 얕은 학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. 딥러닝답게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어렵고 복잡한데다가 느린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. 우리 수업의 후반부에서는 텐서플로어를 딥러닝 라이브러리답게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. 어때요? 기대가 좀 되시나요? 입학을 미래로 유보하실 분들은 안녕히 가시고 입학을 시작하신 분들, 심차게 출발합시다!